어? 저, 저, 저, 저, 42만 7천인데? 42만 7천? 와! 하이, 그, 반갑습니다. 어, 지금 아마 록시한테 지금 시선들 좀 갔지? 솔직히. 솔직히 방금 되게 이쁘죠? 자, 일단, 우리 오늘 라스님 출연해 주셨습니다. 라스님. 애들한테 애정이 되게 높으셔. 봐봐, 이거. 어? 옷다 사줬지. 어, 오늘 추천해 주신 덱이 뭐냐? 우리가 근데 재미로만 말했던 록시 관통댁을 해보자 이거 아닙니까? 그지? 록시. <웃음> 이게 됐나? 어? 그래서 우리 관통 릴리아랑 같이 가가지고 오늘 한번 그렇게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의외로 지금 8.8승이신데 8연승을 이 댁으로 하신 게 맞대요. 예능댁인데 예능댁 치고는 맛깔 맛이 좀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진짜 과연, 아, 그렇죠. 공포의 마신덱을 만났고, 일단 표식은, 표적은 연매한테떴고요근처로 이쪽에 있고. 이제 설명서는 뭐였냐면, 그냥 생각하지 말고 관통기, 그지? 단일기, 이렇게한번 가볼게요. 이렇게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시클 브레이크! 33만 나오고, 33만. 자, 요쪽에다가 한번 하나 써놓고, 요거는 하나 준비도 받고, 그냥. 자, 이쪽에 이제 관통이 갑니다. 촥! 착! 뭐고? 치명이 안 터지나? 네! 아, 아, 아, 자, 우리 릴리아가 있기 때문에 힐도 가능합니다. 힐. 여기 관통기들 이제. 자, 이번엔 이성 단일기. 간 봅니다. 자, 힐이 있어요. 오랜만이다. 쭉 한번 이렇게 하고. 자 가자. 슉! 빡! 쫙! 아우! 20만. 심이라는 힐이 이렇게 어려운 거였나? 찬드라 개성 때문이에요? 네 오케이. 아직 실망하지 맙시다. 우리 다음 판, 다음 판 놀릴 수 있습니다. 야, 야, 이거 떴다. 이거, 이거. 이게 이거거든. 이 덱은. 아, 이거 이는 거야. 우리 피값 같은 거안 한다. 그니까 못하면 내가 맞아야지. 내가 잘못. 41만이라고? 야, 이게. 오! 어? 와, 이거 아깝다. 야, 잘못했다. 이게 쎄나? 갑자기. 18만. 야, 이거는 주인공이 길레네가 아닌데? 콜록치 전체기가 40만이 나왔어. 잠깐만, 이거 봐야 되겠지? 그래도. 아니야, 이것도 한번 보고 가자. 뒤좀 나올 거거든? 그 다음에 끝내볼게요. 자, 쏙! 와, 두 명한테 29, 25만 9천. 25만. 풀업이에요. 뻥 어? 일단, 이렇게쓸 때는 얘는, 주, 얘가 주인공이 아닌 것 같아요. 록시가 주인공인 것 같아요. 록시가. 일단, 록시가 매턴 보막 주는 것도 너무 좋고. 야, 얘, 얘, 길레너랑 꼭 써야 돼요? 이렇게 되면? 하여튼, 해봅시다. 해봅시다. 자, 이게, 이게, 이거 두장 뜨면 진짜 볼만 하겠는데? 자, 한 장. 그 다음에, 요렇게 갈게요. 예, 요렇게 한가 보겠습니다. 어차피 제만 지금 딜 내는 게임이 걸렸기 때문에, 딜이 제찌밥때 35만, 30, 와, 이게, 예. 록시야. 너네이 덱은. 8만 1000이고, 착, 착, 16만이고, 이 정도거든? 만약에 릴리아가, 릴리아처럼 관통을 올려주는 종족 분명 캐릭터가 하나 나오면, 그럼, 록시 이제 개떡상할 수도 있겠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어, 잠깐만, 형님, 잠깐만, 미안하다 어, 아 우리 형 진짜, 우리 형 지금 그거지? 지금, 어, 피 제로 상태에서 썼구나. 너무 무섭고. 이렇게 해볼게요. 이러면, 지금 연맬제는집앞됐거든 지금, 킬레미 게임 걸려가지고. 어? 어, 이게, 생각보다 약간 찐스러운 느낌까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진짜 8연승 했을만한데? 일단 길러는 게임 걸린 애는 냅둬 그냥 나중에 처리한다 이런 느낌을 그래서 그안 걸린 두 명을 먼저 죽여 오히려 관통으로 그 다음에 지금 마지막에는 자꾸 처리해보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괜찮, 괜찮은데 이거? 야 연맬 힘 돌아온 거였어 방금 근데 못 죽였어 우리를 호호! 어? 야 올까 가겠습니다 척 하고요 한번 보자 아이시클 브레이크 이게 진짜 조 얼음 막힐 느낌이야. 어그 만들었고 성능 자체는 좋아 보이는데 딜 봉을 느끼기에는 한참 멀은 뭔데? 어 약간 우리가 아는 그딜 봉이 너무 높아서 그래. 그거 쓰려면 다시 얼티밋 형님이랑 연맹 대고 와야 되고 아니면 천사 덱을 하거나 뭐 그런 거구나. 근데 약간 요런 덱에서못 죽여, 못 죽여요. 예 국민 보폭까지 받아가지고. 그리고 얘가 지금, 길레는 게임 걸려서 뒤에 똥딜이 돼버렸어 어? 먹고, 야, 내 궁이 어디 갔노? 근데 소면 걸렸나? 아 라반, 아 라반 소면 걸렸었어, 내가? 어, 그러면 이제, 죽이 봐야지저철철 와! 철, 음. 그닥, 오케이? 어. 나는 뭐, 록시 관통대해보시즈 해서, 완전 예능인 줄 알았는데, 얘는 치고는좀 치는데요 오케이 마신덱 좋아 33만 오, 나쁘지 않은 마신덱이거든요어또 연맬 걸렸다 자, 그러면은 연맬부터 잡지 않는 거야 그게 핵심이네 요렇게 잡을 수 있을까? 못 잡을 것 같다 그냥 이만부터 자를 거됐다아오 32만 지금 근탈 때문에 못 잡을까 자착 와될뻔 했다 근데 진짜 될뻔 했다 그죠 끈타로를 피좀채운 그거 아니었으면 뭐가 바로 떨어질 뻔해 야 엔멜이 힘이 돌아왔는데 힐려는 <웃음> 게임이 걸릴 가지고 어떻게 할 건데 지가 어 사람이다 그죠 <웃음> 자, 보통 이거을거어와 우리 릴리아가 터지겠는데 잠깐만. 아. 자 여러분 이제 관통 딜이 비교해보자 어, 관통 딜이 어느 정도 떨어졌는지 한번 비교해봅시다 이렇게 되면 오두 장이야 근데 와 이럴 때 하필 또두 장이 떠주네 두장 쓸게요 그냥 두장 쓰고 어 간다 그냥 쓸 걸? 두두두스 20만 20만인데 아까 35만 정도로 올라간 거구나 아그 정도 차이네요 두두두스와안 죽네 릴리아가 한건한건 한건 맞네 릴리아한테 근타를 넣어줘야 되겠다 자 보호막 깬 다음에 올것 같거든요 보호막 깨고 페블까지 걸고 제대로 때리겠네 와 이걸 못 죽여 연맬 그거 길래는 게임 걸리니까 이 수준밖에 안 되나 연맬아 <웃음> 너 지금 개쩍 발리겠다피좀 채야 되거든 아무리 그래도 이제는 어안죽나아 죽었고 오케이 자 한번 보자 촤 아.. 죽이지 못하네 이거 릴리아 있었으면 죽였을 것 같아 어. 아회이 걸렸었지 맞아 괜찮아 했잖아 어, 이거 내주고 우리 록시 궁... 구번보자 록시 구감보자 어? 우와! 안 죽었어! 야 아직 이게 거기서 죽었어야 이 타겟팅이 바뀌었을 텐데 안 죽었어 자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껍질 하나 더 벗기고 궁을 쓰는 게 나을까? 모든 게 감소니까 감소시키고 이렇게 때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쾅! 뿅! 와우! 록시가 69만 나왔는데? 엘리제님 록시 궁 오래 하니까 좀치다이 마음에 들어요. 지금 흡족이 하시네? 오, 나는 록시 궁이 너무 약해갖고 내거는좀못 죽일까봐 약간, 약간 좀 마음 좀 그랬어 방금. 투 트자꾸네. 미칩겠다니까 지금 예능되고짱 짠거 치고는 상당히 괜찮으시네 어 먹고 이거 야야야 야, 야. 이거 36만에 막 천사댁이다 야 이거는 조금 약간 좀 쫄이네 어, 자세 필요 없잖아 가보자 그냥 아이스클 브레이크, 브레이크. 와 36만 7천 야 얘가 진짜 우와 우와 이게 릴리아랑 같이 이거 릴리아 릴리아 무시 못하겠는데? 오호. 야. 뭐뭐뭐 마엘 지금 킬레는 게임 걸려 가지고. 야 이게 이 대기 농담이 아닌 것 같은데요? 야, 그 그러네. 여신대한테 36만 박은 거 진짜 잘 박았다. 그리고 상대한테서 되게 뛰어난 애한테 킬레는 게임 걸었으니까. 킬레는 게임 걸린 연매 를 아까 딜 봤잖아. 얼마나 찌밥인지. 자, 자 계속 다시 함. 이거 뭐야? 잠깐만. 이게 킬레는 게임 기준이 뭐였어? 그래, 투급이 가장, 노, 가장 높은 적군한테 거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무서운 애를, 니는 나중에 때릴게. 니부터 잡을 필요가 없다. 내가 이렇게 되는 거. 이거 파마박 찍어보고요. 화 확, 확 찍어보고. 하나 더 찍어보고, 그냥. 어? 힐할 그랬나? 해보자, 그냥. 어? 42만 7천인데. 쏴! 촉! 착! 와! 근처로 들어있는 비델리에서, 방금. 야, 이게, 이거, 이거, 댁, 이거. 편집자는 이 부분이 하이라이트입니다. 편집자어어 어, 사람이었고, 아이고 이거야 사람이었고 투급도 상당히높 분천사 대기었어야 이게 여러분 이게 지금 야 이거 가르스럽 농담이 아니야. 어. 자또 가봅시다. 3 6만6천에 마신 덱이고 지금 생방에 들어오신 분 맞죠? 딱 보니까 지금 이쪽에다가 투급을 제일 높여놨네. 그래서 길레는 저기 여기로 들어가도록 했고 이쪽에 근탈을 놓고 아어 되게 공략하기. 까다롭게 해놓으셨네요. 그러면, 요렇게 할게요. 일단, 한 명을 자르고 시작하겠습니다. 괜찮겠나? 차자작! 32만 6천 나오고 있고. 쫙, <끝> 그 하고요. 그래도, 한 명은 자르고, 한 명은 자르고. 오, 이거 보막 생각보다 단단한데? 어, 보막이 되게 단단해. 어둠하나 안엎겨졌어 지금 자 요렇게 해서 킬 딸려고 한것 같고요 아 보막이 딴다는 게 아니라 전말킬 내는 게임 걸려서 그렇지 맞다 아아아아어 잠깐만 아빠다닐 온다 아 릴리아 죽었다 아. 근데, 어쨌든, 얘는, 요로밖에 못 때리고, 아니지, 그래도, 풀리면, 차단 풀리니까, 적당했겠다. 괜히 때리나가지고, 힘들어한 걸개 난리치게 하는 것보다, 이게 나겠다 <웃음> 자, 이거, 강 나온다. 이거 강 나온다. 봐봐. 아, 일단은 말이죠. 껍질을, 다꿨제 쾅. 하하하하하하 아이싱크 브레이크! 27만. 겁니다. 껍질 다 벗겼고, 팡! 수콩 오우. 야, 요거 마지막 판은 상당히 센 마신 덱이 지금 생방 중에 들어오신 거고, 일부러 타겟팅까지 옮겨가면서 씹올라 했는데, 그걸 내가 실수까지 한번 하면서 잡아냈어. 이 정도면 진짜 와 나오는데? 이 덱이 예능이 아닌 거 같아? 예능이 아닌 거 같은데?